이앞 절망 있다. 왜 사람은 왜 고통 받을까요? 으아앗앗앗 왜? 아니 왜? 후회의 얘가 왜? 하지만 물은 남자란 도전을 하는 법. 아, 오. 선생님 이 게임의 매력 포인트를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? 음. 이 매력 포인트요?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. 왜냐? 이 게임을 안 했으면은 내 인생이 조금 더민색해지지 않았을까? 그런 것 같지 않은데. 이 게임을 안 함으로써. 뭐 그런 거죠. 아... 와, 전투 뭐 어떻게 먹는 거야? 저뭐 띄어서 먹나?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, 아... <웃음> 하지만 물은 남자란 도전을 하는 법. 야! 오, 안 돼. <웃음> 안돼 어? 먹었는데. <웃음> 이 게임 정말 어떻게든 플레이어를 아. 죽이려 하는 게임이네요. 아 뭐야? 뭘 하려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<진짜>. <웃음> 뭐 뭐야 이거? 바닥이 아, 아니 진짜 씨, 베 보이 거무네. 와 어떻게든 데미지 피기 하려고 진짜 후에 얘가. <웃음> 아! 그래 내가 그랬다 꼽냐? 아! <웃음> 뭐야... 돌아가라 여긴 빛은 없다 돌아가라 아아그 골은 아니라 아 이앞 절망 있다. 왜 사람은 왜 고통받을까요? 왜? 어! 어! <웃음> 씨, 아니, 왜? 왜? 아, 저기로 가야 돼. 와, 진짜 씨, 왜 이렇게 악랄하냐? 여기 투여?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어요. 근데 그냥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잘 몰라요, 이거. 그렇게 막 되게 심도깊게 하질 않아가지고. 제가 보기에는 제 유튜브 채널에 닥서2가 없으니까 나한테 시킨 것 같아. 제 얘기를. 와 거지 같다 진짜. 저건 또 뭐야? <웃음> 뭐 뭐야? 아. 아. 와 아니 아니. 씨. <웃음> 잠깐만 왜 이렇게 빨라 와왜 이렇게 빨라 이거 미쳤나봐 꼼짝마 어 뭐야 <웃음> 뭐야 다 망가졌네 아아아 아, 아, <웃음> 진짜 오 어, 어. <웃음> 씨, 뭐야 별별 이상한 죽어라 이 그물이야 깜짝이야 어 오 오, 뭐야? 와, 왜 이렇게 빨라? 어, 어, 어. 아, 씨 진짜. 아. 진짜 아, 진짜 그지간대 아, 아씨 진짜. 나한테 왜 그래요? 야. 너 여기까지 와야겠어? 아, 싫어. Why y o 어어게복수하자 느낌이 좋지가 않은데? 여긴 <웃음> 또 뭐하는 곳이와와 피봐 얼마나 죽어가 여기서 어, 상실자? 여기서? 아 저는 또 나와 아오. 아오 아오 아오 아 야 여기 뭐 하는 것이야? You don't know the way. 어얘또 뭐야? 얘또 <웃음> 뭐야? 에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. Stop right t h a k e it out. 뭐야 저거? <웃음> 진짜 아무것도 아닌 놈이 장소 때문에 내가 죽은 거지 여기서. <웃음> 아 예. 그... 와 네가 만든 거였냐 이거?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 예. 어어어어 뭐야 뭐? 잠깐만. 한번 들어갔는데 이거 보스가 어려운 게 아니고 지형이 어렵네 이거 자체가. 됐죠? 음, 어이씨. 아. 아씨 아. 아 뭐야 어어 어... 어. 안돼... 노노노... 아. 아! 아니 아니 뭐야 <웃음> 저것도 뭐야 아니 이것들이 미쳤다 진짜 단체로 아니